어저께 고향 아기 분미 설날은 오늘이에요. 새로 나온 패키지 분미가 사고, 새로 나온 아까도 품미 입어요. 예, 떡국 먹고 한살더 먹었니? 돈 많이 벌어서, 분미장 세뱃돈 달라는 것이야요. 뀨! 우리 동 어서 죽어버리려